이제 나갈 준비를 할 건데요 오늘 언니랑 영화를 보러 갈 거지만 일단 저 혼자 그전에 혼자 영화를 보기 때문에 화장을 해야 돼요 <웃음> 그래서 빨리 시간이 없어서 후다다닥 화장하고 갈게요 먼저 입생로랑 오라워 파운데이션 할 거예요 오랜만에 이게 조금 핑크 베이스가 강하긴 한데 그래도 다크닝 없고 화사하기 때문에 종종 써요 지속력도 좋고 말 많이 하면은 빨리 못하니까 말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준비하고 나가야 돼요 아시겠어요 <웃음> 목에도 발라주고 이게 핑크 베이스지만 막상 얼굴에 이렇게 펴바르면은 얼굴만 벌겋지 않아요 적당해요 그래서 부담없이 그냥 자주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엔 입생로랑 레디언트 컨실러로 쓸게요. 진짜 오랜만에 쓰는 것 같아요. 이게... 어머씨. 안 돼! 옷에 묻었어. 이거 이렇게 쓰는 게 싫어가지고 제가 잘안 써요. 그리고 이것도 핑크 베이스가 너무 심해. 이거는 파운데이션보다 더 심해요 망했다! 어떡하지? 옷에 묻었어 방금 그래도 폼클렌징으로 빨리 빨고 왔는데 어느 정도 지워졌어요 그래도 얼마 안 입은 옷인데 망했어요 이따가 밤에 빨아도 지워지겠죠? 아니면 뭐 망하는 거지 오늘은 뭐 간단하게 그냥 나가는 거니까 기미 같은 거 잡티는 완전히 다안 가릴 거예요. 귀찮아. 또 화장 두껍게 하면은 답답하단 말이에요. 자연스러운 내추럴 룩. 이제 메이크업 포에버 파우더를 쓸게요. 제가 맨날 쓰는 거. 여름에는 이것만 쓰게 돼요. 제가 속 건조가 있는 지성이라서 속 건조만 어느 정도 잡아주고 쓰면은 하나도 안 부담스럽고 좋아요 기초화장 지속력도 오래가고 이렇게 다 해주고 이 쉐딩 오늘 뭔가 화장이 초스피드로 되는 느낌이에요 원래 그리고 대충하는 화장이 잘 돼요 항상 바쁜 날 화장이 성공하는 법이에요 아몬드 블러썸이 음... 뭔가, 살짝 누런 키가 있는 듯 하지만, 자연스럽고 이쁜 것 같아요. 대신 되게 잘 깨지고, 약간, 발색이 너무 세다 보니까, 양 조절을 진짜 잘해가면서 해야지. 안 그러면 약간 얼룩질 수 있다는 점? 그거 빼고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 에스쁘아 라이트 그레이가 다시 나왔으면 좋겠다. 진짜 맨날 그거만 쓰는데. 이렇게 여기를 아이홀을 강조해준 다음에 이 미간 옆부, 미간 앞에 부분이라 해야 되나? 여기를 이렇게, 쓰, 이렇게 쓸어줘야지 자연스러워요. 안 그러면은 되게 부자연스럽거든요? 여기를 좀 앞으로 가져와줘야 돼요, 좀. 그래야 자연스러운 콧대가 완성되죠? 아이홀 강조. 이제 코가 됐으면 이 입술 위에 인종도 쓸어주고. 제가 입술이 얇아서 좀 도톰해지고 싶어가지고 자주 쓰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입술 밑이랑 위에를 강조해준 다음에 오버립해서 바르면 번지듯이 오버립해서 바르면 입술이 좀 볼륨이 생겨나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똥골, 옹골, 이렇게 몽골차게해야 <웃음> 뭐 되지. 이렇게 평평하게 얇았던 입술이 좀 도톰해지는 그런 느낌. 그리고 제가 원래 여기 윤곽이 있는 얼굴의 이턱 밑에 그게 이게 튀어나온 턱이라야 해 되나? 그래가지고 원래 윤곽이 있는 편인데 그래서 더 강조해줘요 그거를 이 옆에까지 입술인 것처럼 이제 얼굴 윤곽 이 옆에는 대충 해도 돼요 오늘은 비 언니 보는 날이라서 혼자 있을 때 예뻐 보이려고 하는 화장이라서 아 혼자 있을 때 예뻐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혼자 있을 때 당당해지려고 하 화장이에요. 자신감 생기기 위한 자신감 화장. 지금 턱살이 좀 있는 편이라 턱 밑쪽을 잘 해줘요. 이렇게 턱 밑쪽. 다음 하이라이터. 로라 메르시에. 이번에 태국 여행 가기 전에 면세점에 샀던 건데 이게 그렇게 유명하대요. 그래서 몇번 써봤는데 꽤 괜찮아요. 그때 막 약간 어두울까봐 걱정했는데 하나도 안어둡고 그냥 진짜 자연스럽고 예쁘게 발려요. 다음엔 눈썹. 슈에무라 월넛 브라운으로. 이제는 요즘에는 탈색을 했으니까 밝은 거를 사용한단 말이야, 옛날 그래서, 이렇게. 눈썹 마스카라 못뭐 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눈썹 마스카라 사긴 샀어요. 애쉬 브라운 이런 밝은 색깔들로. 근데 제가 눈썹 뭐가 워낙 약간 두꺼운 편이면서 되게 진해요. 눈썹 털이. 그래서 그런 거 별로 안 통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무리 눈썹 마스카라로 해도 진해요, 눈썹이. 더 약간 더 부각된 느낌, 진한 게? 그래서 저는 탈색을 하면 항상 눈썹 탈색까지 해요. 그리고 빨리 이 눈썹에 맞는 섀도우를 찾아야 되는데 귀찮아서 지금 <웃음> 맨날 이렇게만 하고 있어요. 섀도우까지 같이 해줘야 되는데 오늘은 웜톤 화장을 해보려고 해요 너츠우루츠 에디션 옛날에 제가 안정판을 샀던 거거든요 에뛰드 거 이걸 오랜만에 써보겠습니다 제가 흑발이나 약간 어두운 모발일 때 웜톤 화장을 진짜 거의 안 하거든요 왜냐면은 진짜 못생겨보여요 뭔가 그러고 밖에 나가면 화장할 때는 그래 뭐이 정도는 이러고 나가도 막상 밖에 나가면 못 생겨요. 근데 제가 탈색 탈색하거나 금발일 금발 아무튼 밝은 머리일 때 웜톤 화장을 하면은 예뻐 보여요 나름 웜톤도 잘 어울리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밝은 머리일 때 웜톤 화장을 많이 해놔요. 얼마 전에도 웜톤 화장 한 다음에 그께갠가 하고 인스타 라이브 방송을 켰는데 다 엄청 막 예쁘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역시 금발은 그러니까 웜톤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된 느낌 금발을 하면 이거 아직 뜯지도 않았어요 딱몇번몇개 써보고 안 쓰게 되더라고요 음 이러고 완전 세고 이지서야 써봅니다 이번엔 키스미 아이라이너, 슈픈 아이라이너로 오늘은 눈매를, 눈꼬리를 올릴까, 내려서 쭉 그릴까 고민이에요. 맨날 올려 그렸으니까 오랜만에 좀 내려 그릴까요? 너무 내리지 않고 그냥 바짝 말린 곶감 속살색으로 쌍꺼풀 라인을 연장해주고 삼각존을 채워줄 거예요 아까 썼던 중간색 섀도우로 눈 앞에까지 이어줄게요. 다음에는 마조리카 마조르카 유명한 b 2 8 6 애교살 에규스 섀도우로 애교살을 강조해줄거예요 이거 옛날에 제가 진짜 잘 썼는데 오랜만에 쓰네요 여기 앞에 음영을안 넣어줬어요 뭔가 뭔가가 부족하다 했다 뷰러로 찝어줄게요 빨리 지금 시간이 없어요 진짜 근데 머리 단장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머리는 원래 약간 오늘 내추럴한 느낌의 그런 스타일이라 이건 뭐 대충 묶고 나거나 대충 풀고 다녀야겠다 키스미 베이스 마스카라를 먼저 이게 속눈썹 연장하는데 진짜 좋아요 속눈썹 안 붙여도 이렇게 길게 지금 마음이 급하니까 폰이 마공지이네. 그 다음엔 릴리바이랜드 마스카라 블랙 색상을 쓸게요. 이 마스카라가 진짜 잘못 지긴 하는데 진짜 안 지워져요. 지속력이 진짜 좋아요. 이 어딕션 033 시도로 애교살을 그릴 거예요. 애교살이 생겼어요 다음은 에뛰드하우스 블라썸 치크 매년, 매년 봐도 예쁜가 봐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추천했던 건데 진짜 예뻐요 이거 발랐을 때 다들 이거 완전 잘 어울린다고 색이 은은하고 여리여리해서 예뻐요 봄 에디션으로 나왔던 건데 그리고 제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틴트 중에 하나 어퓨 주시팡 틴트인데요 무스틴트 라인이 진짜 좋아요 다 발림, 발리는 발 것도 진짜 예쁘게 발리고 색도 예쁘고 지속력도 좋아요 그러니까 무스틴트 중에 지속력 좋은 거다 그러니까 비슷비슷한데 이게, 이게 조금 더 좋은 편제 느낌에는 에스쁘아 그 벨벳 틴트보다 저제 느낌에는 이게 조금 더지성력이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웜한 화장을 한다 했으니까 웜한 톤을 쓸 거예요. 이건 오렌지 코랄 톤의 베이스 색으로 이렇게 해놓고 가장자리 블러 이렇게 하고 또 과즙팡 틴트 이거는 단감이 많이 단감 오렌지 레드 색이에요 이거 저번 라방에서도 똑같이 발랐었는데 진짜 다 입술 색깔 다물었어요 엄청 입술 뭐냐고 오렌지 레드 진짜 오랜만에 바르는데 진짜 예쁜 것 같아요 금발 할때 발라보지 제가 언제 발라보겠어요 이거 흑발일 때? 어두운 모발일 뭐때 바르면 진짜 이상하거든요. 저, 저한테는. 저 근데 금발하고 바르니까 엄청 뭔가 괜찮았어요. 이렇게 화장은 완성됐고요. 화장은 완성됐고 이제 머리를 대충 어느 정도 대충만 하고 나가려고요. 근데 지금 네시 4시형, 거의 4시 영화인데 지금 시간이 2시 36분. 어, 빨리하고 가야겠다. <웃음> 한 시간 좀안된한 40분 정도 거리거든요. 아, 그리고 제가 깜빡한 게 있는데 또 펄을 까먹었다. 에뛰드하우스 에어 사이즈 찡긋 눈부신가봄 이거를 원래 손가락으로 발라도 되지만 무스, 무스 재질이라 근데 손가락이, 손톱이 길어서 바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붓에 묻혀가지고 애교살에 찍어버릴거예요 이게 진짜 깔끔하고 예뻐요 바르면 깔끔한 느낌의 데일리 펄 맨날 엄청 큰 것들만 쓰다가 오늘은 좀 무난하게 평소보다 이렇게 쓰고 눈두덩이에도 약간 코코코코 다 오늘은 옛날에는 잘 썼지만 한동안 뜸했었던 오랜만에 쓰는 제품들로다가 한 화장이에요. 어쩌다 보니까. 웜톤 위주 화장품들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웃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웃음> 아, 목소리가 왜 이러지? <웃음> 아무튼 많은, 분... <웃음> 많은 분들이 제 고데기하는 방법도 궁금하다고 많이 그러셔서 어, 대충 고데기하는 방법도 좀 찍어보려고 해요. 저는 머리가 이렇게 상한 이유로 이렇게 잘 찌그러져요 머리가 되게 그래서 옛날에는 이 안쪽은 잘안 했었는데 이제 안쪽이 찌그러진 부분을 이렇게 펴야 돼요 그리고 저는 보통 되게 바, 음, 서둘러서 되게 준비하는 편이기 때문에 항상 시간이 없어요 <웃음> 그래서 <웃음> 아 목소리가 왜 이러지? 그래서 섹션을 나눠서 정성스럽게 보통 그렇게 하지 못해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대충 찌그러진 부분 이렇게 정리하고 찌그러진 부분. 오늘은 뭐 웨이브를 넣거나 그러지 않을 거예요. 내추럴한 느낌. 오늘의 컨셉은 내추럴. 화장은 그렇게 레추럴하지 않지만 레츄럴하면서 내추럴하, 좀 단정된 느낌, 단정한 이렇게 앞머리를 잡아서 끼고 뿌리를 위로 세워서 열을 준 다음에 이렇게 잡아요 열이, 열이 다은 부분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래서 열이 식히면은 <웃음> 열이 식으면 이렇게 면 이렇게 돼요. 뿌리가 이렇게 살아요. 그리고 이것도 검은 머리때도 이렇게 되긴 했는데 탈색하고 머리가 상하니까 뿌리가 더잘 살아요. 볼륨이. 신기하죠? 머리 상하고 좋은 점은 이거예요. 뿌리가 너무 잘 살아. 약한 열에도. 옆머리는 또 이렇게 내려와서 사선으로 굴려요. 그리고 이렇게 잡고 있는 다음에 열을 식으면은 떼면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만 둬도 뭐 되겠지만 저는 음, 또 이렇게 반대로 사선으로 꺾어서 이렇게 정리되게. 뭔지 아시죠?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옆머리? 앞머리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 밑에 머리는 지금 머리가 다 상해서 숱이, 밑에 숱이 다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하기 편해요. 숱이 없어서 <웃음> 이렇게 C컬러 간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두면 은 꺾여요. 한골하게 나머지도 저는 섹션을 따로 나누지 않습니다. 귀찮기도 하고 뭐 엄청 중요한 날에는 뭐 무슨 촬영이 있다거나 하는 날에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반대쪽도 C컬로 말고 둥글게 C컬로 말고 잡아서 으뜨거 나머지도 그냥 적당히 고데기에 딱 잡힐 정도로만 잡고 손으로 대강 이런식으로 시클을 주면은 돼요 아 그리고 옆에 이거 옆머리도 아직 안있죠? 이렇게 꺾어서 두고 이렇게 바람머리가 되죠? 이 바람머리를 안으로 말아주세요 어머? 심하게 됐네? 잠깐만 됐다 소리가 궁금해서 지켜보고 있어요 저를 귀여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옆으로 이렇게 귀에 꽂을 수도 있고, 더듬이를 만들어서 한쪽만 꽂아도 되고, 아니면 여기도 이 정도 남기고 나서 이렇게 하면은 더듬이, 더듬이 느낌 나는 공주님 머리가 돼요. 이렇게 예쁘죠? 아주 간단한 5분 5분 고데기 였습니다 아니면 은뭐 이렇게 그냥 진짜 이렇게 단정하게 귀에 다 꽂고 이래도 돼요 이렇게 여기다 핀 이렇게 꽂던가 저는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하고 갈 거예요 이러고 이러고 나갈 거예요 이쁜 척 예. 예. 마무리로 이쁜 척 한번 하고 갈까요 나갈게요 이제 같이 나가서 놀아요 나 혼자니까 놀아주세요 카메라야 네 유일한 친구 카메라 이렇게 아까 발랐던 틴트 두 개를 이렇게 싸가지고 갈거 파우치에 담아서 가져가고 쿠션은 입생 쿠션 제가 항상 쓴다고 예전에 파우치 보여줬었죠 쿠션 이거 챙기고 이제 여름이니까 겔랑 포켓 사이즈의 겔랑 팩트, 파우더 팩트를 챙길 거예요, 이렇게 두 개. 이 토리, 토리한테 인사해야지. 어머, 어, 토리야, 어디? 불편해. 자, 나갔다 올게요. 토리, 왜 싫어? 알았어, 내려줄게. 아.